2라고 하자 A라고 하자. A. 그럼 얘를 B라고 하자. 오케이. 정기라고 모두 F이다. 그러면 여기 사이의 힘보다 여기 사이의 힘이 더큰 거니까 거리는 똑같고 여기 사이의 힘은 모두 여기 부, 플러스겠네 플러스. 근데 어떤 플러스냐. 1. D 이런 1이라고 하고. 음. 1분의 R제곱은 Q1, Q2니까 AB 빼기 이쪽으로 A제곱은 F다 F는 A제곱 마이너스 AB다 그러면 근데 여기 어거 이거 왜 줬지? 여기 F는 얘, 얘네 두개다 더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여기 2 4분의 AB 이것도 음. F다. 근데 A제곱 마이너스 AB. <목소리>